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지금 아주 핫하고 핫한 인사동 뒤쪽에 있는 부지. 저희가 좀 이따가 이제 실제 부지 앞에서 찍겠는데요. 링크라는 저층 콘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고자 이 지금 프레젠테이션 센터 DC의 현장에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짤막하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한 140세대에 좀 넘는 스트라라 두 개로 두 빌딩 저층 콘도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인데요.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위치이지 않습니까? 위치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보이시는 게 이게 지금 밴쿠버 골프장이죠. 밴쿠버 골프 코스 잘 아실 거예요. 어스틴. 하고 이게 노스로입니다 노스로드 보이시는 실루엣 그리고 이게 시리업 로이드가 올라가 있고요 지금 윈우드라고 곧 입주를 앞둔 프로젝트이고 데니스가 있죠 데니스 그리고 이게 조그만 도로가 시드니라는 도로가 있죠 시드니 그 다음 블록입니다 덴지하고 머도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두 동인데요 이게 2024년 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, 2025년 70개 70개 정도 한 140개 조금 넘는 그런 저층 콘도 인데요 위치가 이게 이제 보이시는 스카이 트레인 로이드 스카이 트레인 역이죠 걸어서 한 10여 분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는 진짜 대박이다 보시는 이이게 한남이죠 한남 한아름 쪽하고 너무 가깝고 걸어갈 수 있고 스카이 트레인도 가깝고 이게 공식적으로 는 7층 짜리 저층 콘도 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시는 딱 보더라도 이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어, 6층 위에 루프탑 어메니티가 엄청나죠. 5,500 스퀘어피트짜리 라운지 에레가 있고 바비키 에리아 그 다음 플레이그라운드도 있고요. 1층에는 또 짐이 있답니다. 편의실 다 들어가 있죠. 그거 치고는 스퀘어피트당 38센트 굉장히 되게 합리적으로 가격이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. 어, 방향을 본다면 여기가 지금 북향이 되고 여기가 지금 어, 이 노스로드가 돼 있는 노스로드 그 다음 웨스트 뷰 그래서 한두 블락 정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이즈도 사실은 덜할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부지도 저희가 가서 좀 앞에서 찍겠는데요 옆에 벌써 렌탈, 오래된 렌탈 빌딩이 있고요 그 옆쪽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막아주는 소음이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이드 스카이 트레인셔까지는 이렇게 앞쪽으로 그죠? 어스틴, 이 데니스를 건너가는 한, 걸어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식적인 로비는 이 덴지 에비뉴 이게 1차이고요 이게 이제 북향이니까 이쪽이 동향이 되겠죠? 동향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엘리베이션, 경사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게 6층이고 이쪽에서 보면 이게 좀 7층이 됩니다 그래서 1층에서 쭉 올라가면서 여기에 1층, 요거는 212호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7층이 되고요 여기는 6층이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길을 만듭니다 이 개발사의 도로였는데 클레이트 스트리트라고 새롭게 만들어서 이 레인, 백 레인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양쪽으로 주차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타운하우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는 아시다시피 엘리베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보통 한 3층이 길에서부터 그게 허가를 주기 때문에 뷰도 사실은 뭐 4층 이상은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플로 플랜을 원베드룸도 굉장히 큰 거의 6 0 0스퀘어 피트 되는 게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 저한테 많이들 저 물어보시는 게 고층 콘도가 좋아요? 저층 콘도가 좋아요? 그러시는데 고층 콘도와 저층 콘도의 차이점은 역시 목적일 수도 있는데 사이즈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층 콘도는 콘크리트 맞아요 그래서 층간 소음이 덜 있는 거는 확실할 텐데 그 대신 저층 콘도는 더 크죠 일반적으로 고층은 콘크리트 있지만 좀 좁, 좁은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를 좀 원하는 분들은 원베드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600스크래피트에 시작, 시작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크죠.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게스트룸이라고, 덴을, 여기 게스트룸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. 충분히 베드가 들어가고 누가 주무실 수 있는 정도의 덴도 사이즈가 크고요. 그리고 덴도, 덴은 또 다르게 부른, 좀 작은 거를 덴으로 부르고 있는데 거기 어떤 플랜은 창문도 들어가 있고. 그래서 플로 플랜은 되게 잘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비교적 저희에겐 덜 익숙한 이런 개발사는 이런 플로 플랜이라든가 이런 어메니트라든가 이런 거를 또 위치라든가를 중점을 둬야 이게 또 셀링 포인트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번 쇼 룸을 보겠습니다 칼라 스킨으로딱 들어온 입구에 나눠져 있습니다 플라이트넘하고 드라이파이트 이렇게 다크냐 좀 라이트냐 이렇게 칼라로 나눠 놨는데요 바닥 색깔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요즘 라이노 플랭크라고 제 영상을 예전에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라미네이트보다 비싼 방수, 방수되는 마루 재질이거든요. 그래서 너무 환영하고요. 베드룸은 어, 카페트로 갑니다. 근데 이게 또 업그레이드로 추가 비용을 내면 또다 어, 전체로 마루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. 일반적으로 다 지금 저 캐비넷이 이렇게 하얀색 요즘에 추세다 보니까 이 플래티넘으로 지금 칼라 스킨을 갖다 놨습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크한 칼라 스킨도 있고요. 삼성, 예, 삼성으로 깔맞춤 했고요. 어, 요즘 삼성도 이렇게 블루투스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냉장고 그다음에 이런 스토브도 다 블루투스가 이제 겸이 된 가스 스토브. 타워나스는 다른 점 아시죠? 관리비에 콘도는 포함이다. 관리비에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8센트 정도, 스퀘어핏당이되있고요 요즘 또 트렌드. 스테인리스에서 이렇게 좀 매트 피니쉬로. 이건 검은색이네요. 검은색으로 들어간다는 거. 그리고 아, 이거는 제가 요청을 할수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블 싱크가 또 이것도 예전 또 사실은 또 트렌드이긴 하죠 요즘에는 차라리 5대5가 아니라 7대3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한 짝으로 큰 거를 또 추천을 드리겠지. 그래야지 좀 집어넣을 수 있고 그죠? 소이나 제가 좋아하는 플래닝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는 쪽을 싱크대를 주로 놨더라고요 플로우 플래닝 그래서 되게 세심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팬트리인데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산이 파이널 라이즈 되진 않지만 한 2,000불에서 3,000불 정도 더 주면 이렇게 풀라우스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또 세심한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안 하신다면, 일반적인 저런 캐비넷이 들어오게 되겠죠. 이거는 뭐, 팬트리 그죠? 이 콘도에는 드물잖아요. 이런 거를 한번 뭐, 2, 3천불 정도 쓴다고 한다면, 어 굉장히 나중에 보면 잘 선택한 그런 옵션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천장은 어 일반적으로 전체가 다 9ft로, 9ft로 throughout. 그래서 1층부터 뭐, 제일 꼭대기층까지 한 9ft 정도로 됩니다. 네, 세탁기도 이렇게 스택으로. 역시 삼성 입니다 아 이거 국뽕 이라고 그러나 국뽕 <웃음> 이거. 아, 다들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삼성 프로덕트 그죠 마지막으로 화장실 보시면 역시 깔맞춤 그죠 되게 섹시하게 그죠 근데 이제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짜리다 이런다면 샤워보다는 일반적인 욕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s 스 어, 이런 글라스는 들어가진 않겠죠. 근데 화장실 두 개인 플랜은 당연히 한쪽은 이렇게 프레임 리스 샤워가 들어가고요. 한쪽은 욕조가 들어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어, 거울로 그죠? 이렇게 열매는 메리슨 캐비닛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도 잘 사용했다는 거 그죠? 거울이면서 어... 네, 지금 가격대를 보면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작은 유닛이 590스어피트입니다590 590. 발코니 빼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스타링 프라이스가 52990 야, 이거는 진짜 쏘리, 쏘리 센트로보다 더 저렴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 있게 나타났다. 그리고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 봤는데요. 평균적으로 가격대가 dollars per square foot. 이게 860불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. 굉장히 예, 좀 놀라셨죠, 귀에. 그죠? 860불. 근데 이게 이게 3베드룸으로 갈수록 더이 평당 가격은 더 좋아지고요. 원베드 작을수록 평당화 높을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아마 900불 대에서 1000불 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는 860불 정도. 그래서 투베드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평당으로 따져 본다면. 근데 어쨌든 이거 보시면 이 원베드 원배스 플랜이 205호가 스터링 프라이스입니다. 그래서 205호 이거 보시면 옆에 옆으로 보이는 중간에 껴 있는 제일 싼 거죠, 이게. 네. 그래서 이게 서향이긴 합니다. 이게 이쪽이 북향이니까 북, 서, 그죠? 동, 남. 한국분들이 선호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쪽으로 오죠. 이게 좀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서쪽은 조금 피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가격면에서 보면 이게 529-900짜리 2층. 아, 예. 이게 좀 책정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어, 589-900. 이게 원베든 플러스 댄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댄으로 부르는데 이게 지금 A2 플레인. 예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게스트 룸이 엄청 크죠. 말도 안 되죠. 네, 그래서 그러나 래서그 역시 데니이기 때문에 창문은 없습니다. 근데 이렇게 요거 들어 요거 가격이 589,900 입니다. 589,900 여기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어, 말씀드린 이렇게 베스터브가들어요 화장실 하나일 때는 그죠? 근데 피처는 다 똑같습니다. 돼 있고 게스트 룸하고 베드룸이 이렇게 클라짓을 두고 어,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발코니. 발코니가 어, 일반적인 62스크리 피트요. 안방에서 나갈 수 있고요. So, 이게 201호가 지금 589-900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2층이에요 201호 이건 북향입니다 201호 이게 지금 589-900 그래서 북향이고 엘리베이터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나오자마자 바로 앞이긴 합니다 역시 이 플랜이 589-900이었고요 그 다음에 689-900 이제 투베드로 넘어갑니다 투베드로 넘어갈 때 689-900이 지금 506호 남향입니다 요음이도 요게 689 900 투베든 투베스 750스퀘어피트 짜리 내부가요 그리고 발코니는 좀 비교적 작은 48스퀘어피트죠 아시아인들한테 지금 인기겠네요 지 발코니가 되게 작아요 근데 그래도 남양이고 지금 689 900 이라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750스퀘어피트니까요920불 정도네 그죠 네 그래서 689 900이 어, 750스 s q 피 t 정도다 하면은 900불 좀 넘게 되고요 860스 s q 피 t 짜리도 있긴 있어요 그럼 가격은 더 높겠죠 그거는 또 되게 같은 투배드룸인데좀 크게 빠진 투배드룸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제일 스타팅 볼게요 689-900에 요거는 어, B8입니다 B8 요겁니다 689,900이고 어, 요 플랜을 제가 볼게요 이건 남양입니다 남양 그죠 남양 이거 좀 괜찮은데요 어, 한 가지 어, 지금 보면 좀 아셔야 될게 베드룸 베드룸 떨어져 있고요. 베드룸 둘다다 다 남쪽을 쳐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요, 이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여기 이쪽에 이제 키친이 있는데 싱크가 그래도 이쪽을 쳐다보고 아까 쇼룸처럼요. 안방에서 그죠? 이 워킹 클라젯 여기 이 통해서 화장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프레임리스 멋지게 섹시한 그런 샤워 터비 들어가 있고요. 건너편 쪽으로 베드룸 바로 뒤에 또 화장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투베드룸 플레인이네요 이게 스타링 프라이스가 689,900입니다 예, 이게, 어, 이게 506호여서 어, 여기 한 가지가 이제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를 품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여기만큼은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안 들리실 거로 예상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2N10 굉장히 크죠. 860 스퀘어 피트고요. 스타링 가격은 7,79900. 이것도 평당 나눠 보면 900불 초반이 됩니다. 이게 지금 6층이네. 요 6층 제일 6층에 보면 610호 요 코너가 되겠네요. 그래서 북동향. 아, 이것도 향 좋은데요. 네. 그래서 이 B10 보겠습니다. 실제 지금 시청하신 분이 제 바로 고객 옆에 계시다라는 것처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층 요게 북동향 코너. 그래서 딱 들어오셨을 때 안방 엄청 크네요 참고로 근데 요거 아 요거는 하나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해요. 이건 아셔야 되겠죠 왜냐면 베드룸이 붙어 있긴 해요 근데 뭐 정확히 다짐 다행히 클로젯이좀 이제 붙어 있지만 요 베드룸은 조금 베드룸을 이용하려면 좀 멀긴 멀습니다 네, 근데 어쨌든 그래도 코너고 댄이 있다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되겠고 댄도 심지어 창문이 있다는 거에 장점이 있어요 그 모든 플랜에 다 무조건 어막 쓰레기다 이런 건 없잖아요. <웃음>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단점은 배드룸이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거와 배드룸이좀 멀다. 하지만 데니 어, 떨어져 있고 이 창문이 있다는 거. 코너라서 안방에 창문이 두 개가 있다는 거. 그죠 북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. 네. 그리고 워킹 클러젯도 있고 여기 화장실이 샤워, 텁이 있다는 거. 이게 가격이 779,900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네 번째 보겠습니다. 이게 어, 엄청 크죠? 2 b e d r o o 2 b 에 게스트룸은 댐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. 이게 거의 1000sqft죠? 1 0 0 0 s q f 짜리가 지금 아, 829,900이니까 이거 기준으로 본다면 800불 초반이 돼요, 여러분. 믿어지십니까? 그죠? 말도 안 되는 가격, 좋은 가격 나오긴 나왔습니다. 이게 B2 플랜의 207호 네, 남양이 되겠습니다. B2 플랜의 207호 남양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참고로 여기 요게 이제 뒷길이 생기는 거르죠 뒷길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파킹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플로 플랜 좀붙어드리자면요 B2 플랜 요게 지금 207호가 829,900불에 나와 있고요 플러스 GST입니다 여러분 207호 요게 제일 스타팅 가격이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시면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와 이건 허심탄하게말씀드린야다 왜? 베드룸 베드룸 떨어져 있죠? 그 다음에 화장실이 붙어있죠 양쪽에 그 다음에 게스트 룸도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이세 개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프라이비스가 엄청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이 어, 키친에서 아이, 아일랜드는 없지만 이렇게 이런 어, 형태에서 싱크가 쳐다볼 수 있게끔 하는 이건 제가 어떻게 하자 라고 볼수 있는 플로플레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코니도 안방에서 나갈 수 있고 리빙룸에서 나갈 수도 있고 그냥 그래서 이게 지금 어, 996 sqft 짜리 그리고 2층은 좀 작습니다. 이렇게 제일 작은 가격이라서 발코니가 요거밖에안 나와요. 55스퀘어피트밖에 안 나가는데 이게 좀큰또 발코니를 얻었을 때는 이렇게 394스퀘어피트짜리 발코니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또 가격대 올라, 올라가겠죠? 그러나 스타팅 가격은 82만 9,900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말에 2025년쯤에 완공될 저층 콘도 7층짜리 로이드 스카이 트랜션까지 레 걸어서 10분짜리. 이게 지금 829불대 830불대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와우 지금 나머지 3베드룸 이런 것들도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개발사와 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과 또 인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유닛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위치 좋고 가격 좋은 신규 저층 프로젝트 링크 쇼홈에서 알려드렸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. 빠빠이!